뭐가 주철관의 철관과 결합해? 산소가.. 그렇지! 산소가 철합 철에 소 그럼 여기는 산소가 나왔다는 얘기 맞아? 네 그렇지 냉각수를 통과한 밑에는 수소가 나왔다 그럼 내가 여기 정리해볼게 너가 펜을 들고 정리해봐 물을 하면 물을 분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랑 뭐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인 즉슨, 물은 원소 아니다. 물,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그치. 왜냐면, 분해됐으니까, 원소 두 개로.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 이번에는 전기분해야. 똑같아, 똑같은데, 쌤이방 주인공 써잖아 그때. 전기분해. 물을 전기를 통해서 분해를 치는 거야. 앞에랑 결과는 같기가 다를까? 그렇지. 전자를 잃게 되면 플러스가 많은 거고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가 많은 거. 그렇지. 전자를 얻게 되면 왜 마이너스가 많지?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데? 어 전자가 무슨 형태일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결합. 아니야 전자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아, 그럼 뭐가 중요했어요? 그 이거 사실은 그때 숙제할 때 했다 수학 같은 거잖아요 수행 사과 같두면비상증는 거예요 어 맞어 맞어 맞어 맞어 그렇지. 여기서 그게 더 중요해. 그 뜻이 잘 나거든. 잘했어. 그러니까 산소적징이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이건데 특징을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해줄게. 활활 이렇게 네. 봐봐. 활활 네. 타오른다. 불막 이렇게 나잖아. 불이 날때 산소가 차단되면 불이 날까? 안나 알겠지? 네. 그게 산소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특징 잘알아둬야돼 네. 오 잘하고 있어 네. 오 좋아 네. 질소 네. 질소가 제많아아 어, 좋아 네. 산소 네. 굿 네. 플로린 블루링. 그렇지. 네온. 네온 사인하지 네온. 나트륨. 그렇지. 잘했어. 음, 굿. 어, 잘한다, 잘한다. 지금 봤을 때 너가 아직 웬만한 건다 외웠어. 하지만 지금 퍼펙트로 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네가 황을 모르고 규소를 모르면 불편하거든? 아르곤 모르고 이것도 가, 좀 나와 근데 네가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잘 외웠어 근데 쌤이 오늘 주는 점수는 70점 처음 치는 진짜 잘했어 하지만 다음에도 이러면 안돼? 다음에는 다는 해야돼? 좀 느려도 진짜 잘했어 다른데 조금 더하면 될것 같아 지금 오늘 틀렸던 거 있잖아 네 근데 오늘 틀렸던 게 만약에 너가막 나트륨 틀리고 그랬으면 쌤은 심하실 거야 하지만 이런 규소 이런 거는 약간 드물게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게 잘했어